메이커가 처음 만나는 기초 전기전자와 킹커캐드 서킷 자세한 설명은 책으로 만나보세요 나도 만드는 작품 네번째 부르르 진동벌레를 만들어 봅시다 작품에 사용된 전자부품은 코인형 진동모터 1개 코인건전지 1개와 코인건전지 홀더 1개를 사용합니다 코인형 진동 모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코인 건전지의 플러스 극과 모터의 빨간색 플러스 선을 연결하고요. 반대쪽에는 파란색 선을 손으로 눌러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모터가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봅니다. 부르르 잘 진동하네요. 그밖에 사용하는 재료는 알루미늄 공예 철사입니다. 왼쪽은 1.5mm 두께이고 오른쪽은 1mm의 두께입니다. 철사를 자르고 구부리기 위해서 니퍼와 롱로즈 라이퍼가 있으면 좋습니다. 1mm의 얇은 알루미늄 공예 철사는 가위로도 잘 잘립니다. 얇은 철사는 모양을 변경하기 쉽지만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1.5mm의 조금 두꺼운 철사는 모양이 잘 잡히지만 구부릴 때 힘이 필요합니다. 진동모터와 코인셀 홀더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납땜을 해야 합니다. 진동모터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단단한 연결이 필요하거든요 납땜하는 방법은 메이커 탐구생활 영상이나 책에서 확인하세요 철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벌레 의 모양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리는 몇 개로 만들지 건전지는 어디에 둘지 모터는 어느 방향에 두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철사를 이리저리 구부려봅시다. 다 만들고 건전지를 연결해 벌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봅시다. 벌레가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옆으로 간다면 다리의 모양이나 진동모터의 위치를 바꿔서 테스트 해봅시다 누구의 진동벌레가 가장 잘 움직이나요?